장본것좀 보여드릴게요. 3라면그 다음에 유부초밥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다음 주쯤에 만들려고 샀어요. 이거 이제 일단 냉동시켜놓고 있다가 다음 주에 해서 먹을 거예요. 참기름 없어서 참기름 없고 아이고 나면 식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부대찌개 해먹을 건지 아니면 은 지금 바로 구워 먹을 것 같긴 해요 햄, 다음에 고추장 그럼 일단 씻고 나올게요 아이스크림 고릴수 있다는데 뭐 바닐라, 뭐 망고 이런 거도 이상할 거 아니야 뭐 커피인데 이런 거아 그니까 <웃음> 아 그건 그러니까. 아, 괜찮았겠네 할로, 제가 원하는 돌체 라떼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 오늘 너 아픈 거 하나도 너랑 사이가 안 좋다고만 말씀드렸어 배려해 주시겠대 주경이란거 진짜 외에는 절대로 만날 일 없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결혼 고민하는 거라면 절대로 신경 안, 안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아... 둘이 결혼하자 걔랑 평생 봐야 되는 거잖아. 먹으려고 갔다가 그냥 나오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초를 하나 사 왔거든요 향은 음 약간 버터쿠키 향인데 되게 달콤해요 하나당 17시간씩 할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오자마자 집에다 좀켜놓으려고요 엥? 어떻게 된거지? 요즘 제가 집에서 부침요리를 많이 해먹었더니 좀 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겸사겸사 사왔어요. 이것도 사왔어요. 지난번에 먹었는데 레몬 맛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초콜릿 맛으로 사러 갔어요. 이거 그냥 레베에서 나오는 맛인데 맛은 음 한국 촉촉한 초코치 쿠키 비슷한 맛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네, 생겼는데 오늘 하루 종일 굶었더니 오히려 입맛이 없어서 그냥 저녁은 이걸로 땡 먹고 땡 하려고요. 음, 역시 맛있어요. 음. 음.